그람밖에 없어요 이거 뚫리면다 끝나는 거예요 네. Ooh, ooh, o <웃음> 어이 뭐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보내 주세요. 이거 어! 이상하 어. 한번더여 기를 받 아야 돼요. 보이는데, 못 맞추겠어, 지금. 감사!